세븐틴 안녕하세요 세븐틴입니다. 세븐틴의 에스피스 정한 민규 번온 조슈아입니다. <웃음> 네 지금 저희는 마리끌레르 구호로 홍보 촬영장에 와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지금 추측 인터뷰을 시작하려고 합니다. 네, 시작하겠습니다. 시작해볼까요? 알람 끄기 알람을 잘못 끄기 알람을 무시하고 계속 자고 안 일어나는 맞는 것 같아요 <웃음> <웃음> 아니. 아니. 아니. 이제 태어난 시간 아는 사람 있어? 나 몰라, 몰라. 어. 어, 저는 97년 4월 6일생이고요 몇시 태어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수학, 사회, 사회 싫어했던 과목 수학, 수학. 형, 오, 사회, 사회. 어, 사회. 어. 제일 좋아하는 과목은 체육 그 다음에 싫어하는 과목은 국어사회 그래 내가 너랑 다니까 왼쪽부터 신긴 진규는 왼쪽부터 신습니다. 왼쪽. 네. 왼쪽. 왼쪽? 왼쪽. 왼발잡이어서 네. 어쩔 땐둘쪽 같이 신던데? <웃음> 어서 <웃음> 왼쪽부터 신는 거 맞는 것 같아. <놀람> 어저알것 같아. 그 울고 싶지 않아 <놀람> 나도, <그냥 하고> <놀람> 어 나도 그 생각하고 싶 나도 그생각 레게머리. 이미 기르고 있으니까 조금 있다가 어 이제 검정머리로 염색하고 머리를 좀 잘라 잘라 보고 싶다. 여우, 사막 여우, 그치? 도마뱀, 거북이, 거북이? 어? 거북이, 뱀도 잘 맞다. 저는 귀여운 토끼. 아 참. <웃음> 우지, 우지 우지. 작곡도 할수 있고 노래도 잘 부르고 춤도, 춤도 잘, 잘 추고, 추고 끼도 많은 것 같아. 하지만 호시. 오. 오 아주 아, 나이스 만재 울고 싶지 않아? 트라우마 제가 제일 아끼는 곡은 트라우마입니다 오, 오. 맞췄어 <웃음> <웃음> 왜, 왜 한숨을 쉬어? 아, 왜 g o 왜 한숨 a t a song. Oh, what a s 오늘 g Oh, what a song. Oh, what a song. Oh, what a song. Oh, 맞아 맞아. 왜냐 o n g Yo. Yo. 왜냐면은 진짜 많이 쓰는 것 같아. Yo를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. Yo. I, 사람을 처음 봤을 때 Good morning 하면 I mean. Yo. Yo. Yo. 아. 행복하게 웃는다. Yo. <웃음> 맞는 말이긴 하네. 기분 좋을 때 장난을 많이 치고. 그냥 저는 기분 좋을 때 웃기도 하고 장난도 많이 치고 말이더 많아지는 것 같아. <웃음> 저는 파란색. 저는 핑크색. 저는 오. 무지개색. 아도 핑크색 음 여기 중에서 가장 유사한 건 무지개색인 것 같은데 아. 영어 선생님 제 아직까지 방황하고 있을 것 같다 네. 생각을 못 했을 것, 어. 것 같아 자유로우로 나는 근데 쇼왕몰드로 방황하고 있었을 것 같아 그치 반보다 음. 어. 아, 낮이다 낮보다 밤이다 낮보다 밤이지 낮보다, 낮보다 밤이다 얘는 음. 해 지면 뜨고 해 지면 어. 자 어. 근데 그걸 싫어해. 근데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할 음, 거야. 어. 맞는 거 같아요. 어. 마린클레르 구월호 화보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. 그 다음에 앞으로 세븐틴도 많은 활동으로 찾아뵐 테니까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기대해 주세요. 네 지금까지 세븐틴이었습니다. 세대 네, 세븐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